그러니까, 우리 자몽이 시야 했는데, 응, 간식 주라고 자몽이 다 컹컹 짖었는데 엄마가 밥안 이라고 간식을 못 줬어. 해야겠다 시야 하고. 마사지 하니까 시원해, 자몽아. 응, 어, 시원해? 시원합니까? 응. 음.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자몽이. 응 음. 자몽아 자몽아 자몽 자몽아 간식 먹자 자몽이 간식 먹자 블랑카도 간식 먹을까? 오늘 간식은 메추리알 먹자 먹자 자몽이 자몽이 자몽이 이거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안 돼, 안 돼. 음, 자몽이 먼저, 자몽이 주고 너도 줄 건데. 자, 몽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왜 한타 먹고 싶었어? 블루도 <웃음> 자몽이. <웃음> 한타. 블루블루. 블루. <웃음> 자몽이, 자몽이 잘 먹고 있어? 자몽이만 스피드 늦어가지고. 한타 주라고 발 동동거렸어? 너만 먹으면 안 돼, 자몽이. 한타 이등 블루 3등, 자몽이 봐봐, 자몽 먹었어? 자몽이 다 먹었어? 여기 있잖아, 자몽아. 여기 있는 거 먹어야지. 자몽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자몽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옳지. 자몽이, 아이고, 끝내 못 먹었어? 남이 그한 탕. 아이고야 안돼 기다려 한타 줄까?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먹이오요아 요즘에 다리가 너무 안 좋아 우리 자욱이 엄마가 우리 자몽이 아이고 우리 자몽이 다리 좀 주물러 주자. 이렇게 다리를 이게. 응, 응, 자몽아 목부터 주물러 주자. 목부터 주물러 주자. 이게 우리 자몽이가 좀안 좋아요. 목부터 주물러 줍시다. 자몽이 시원해. 자몽아, 뭐가 야한거 시원해졌어? 다리도 주물러 주고 우리 자몽이 아까. 그러니까 우리 자몽이 시아했는데 응 간식 주라고 자몽이가 컹컹 짖었는데 엄마가 밥 안이라고 간식을 못 줬어 패드했다 시아하고 패드했다 시아하고 우리 자몽이 간식 주세요 다리가 야해소리는시원해갖고응 어.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어. 아, 사지하니까 시원해? 자몽아? 시원합니까? 음.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자몽이. 음. 음. 아이그 시원해. 우리 자몽이 늙어가지고. 우리 자몽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관절이 안 좋아서. 시원해. 음, 블루 되죠? 됐어. 다리 에 힘이 없고 블루는 다리에 힘이 많잖아. 응. 음. 응. 음, 안돼 안돼. 아파해 주자. 음. 시원했어. 응. 음? <웃음> 시원했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했어. 잠만 기어지 보자. 아이고, 시원해! 자몽이, <웃음> 아이고, 시원해~! 꼬질꼬질 자몽이 목욕할 때 돼서 꼬질꼬질 꼬질이~! 아이고, 시원해~! 엄마가 마사지 해줘서 시원했어, 자몽이~! 시원해갖고 그런 소리냈어, 자몽이~! <웃음> 아이고, 시원해! 자몽아~! 마사지 받아서 시원해요~!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해라~! <웃음> 아이구 시원해라 쭉쭉쭉쭉쭉쭉쭉 내줘 한탄 뭐 해줄까? 그러나불 <웃음> 기다려 기다리라고 엄마만 하고 아이고니 우리, 우리 한탄 아야했어? 아이 안하잖아 한탄은 아야했어? 아이 안하잖아 한탄 튼튼하잖아 응잠을가야 있지 그래도 마사지 해줘? 한탄도 <웃음> 한타랑 블루랑 뽀뽀하네 한타랑 블루랑 뽀뽀해 한타 뽀뽀했어 아가랑 뽀뽀했어 블루랑 블루 엄마랑 뽀뽀했어 알았어 알았어 한타 아이고 이제 봐봐 블루가 얼렁 올라온다 불루 근데 음, 음, 음. 한타 너 했잖아 한타 엄마가 마사지 해줬잖아 블루 해야지 너 했잖아 해줬잖아. 해줬잖아 이제 차례 차례 순서 지켜라. 블루, 이리 와. 아이고, 우리 블루. 아이고, 우리 블루. 아이고, 리 블루. 블루. 이렇게,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마사지를 받으라고 그래. 엄마, 블루도 마사지 해주세요. 마사지 하자, 해.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마사지야? 음, 시원해? 블루도 시원해? 블루도 마사지 받고 싶었어? 음, 마사지 할 것도 없는데 무슨 마사지를 해달라고. 응? 무슨 마사지를 해달라고 그러냐? 응? 시원해 <웃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 좋아라.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웃음> 한타찾지했어 엄마 무릎 찾지했어한 타가 한 타가 엄마 무릎 차지했어. 그럼 아이줘야지한 타가 엄마 무릎 제수 싸게 차이했어 응? 해달라고. 마사지 해달라고. 오, 아, 이다고우리고테다고다 고련다. 고련 고련다. 고련다. 고련다. 고다고련 고련다. 고련다. 고고다고 Mortis TV, 마 o 티 t TV, m o r t s TV, 티 t v m o r t TV, t s TV, m r t TV. Martis TV, TV, Martis. Martis TV.